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반판매사 도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리시고 그리고 항상 기본은 똑같은 겁니다 뭐 기본이 뭐 반판매사가 있다고 래서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지급도전 쪽에 계시든 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든 간에 기본은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 독립선언 하시고 나,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어, 30만 pb를 내가, 내가 쓰, 썼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또 뭐, 기존 사업자분이니까 직급도전이고 뭐고, 제품들의 애용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품 30만 pb에 대해서 애미의 비전까지 다 보시고 하신 분들은 그렇고, 신규분들한테는 30만 pb를 갖다가 본인들이 자기 돈 내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첫 단추니까, 그걸갖다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 하는 것대로 해서 또 자기가 그랬듯이 철수영이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몇 달이 걸리든 아니면 빨리 되든 간에 그래서 그분들도 30만 30만을 쓰게 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러면 30만 30만이 나오면 한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또 내려가서도 맞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있는 분도 그렇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맞는 게한번 맞느냐 그리고 했더니, 뭐, 한 번, 한번 이렇게 맞더니,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맞다가, 보름에,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그거 네번 정도, 그때부터는 진짜 직급 도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직급 도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전 없는, 그,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직급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태껏 뭐, 64년간 그렇게 해온 거니까, 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게 나쁘다는 게아니에요그 하도 악용을 하고 카드를 그어서 그냥 무리수를 놓어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 뭐한번두 번도 그게 뭐예요 뭐 이런 분들을 그냥 그 저기 이거는 사업입니다 그래뭐저사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업인데 그그 그 결국에는 카드 그거란 얘기로 그냥 몰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번 한번 두번 두번 세번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30만 pb 어,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쓸, 그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복제시키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어떻 어, 반판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얼마 안 남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 기자에 깔려있는 그 시스템. 시스템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 지금 제 책을 많이 보시고, 지금 제 책이 이제 거의 갈무리가 다 돼가서 이제, 어, 수정받고 한 4월, 빠르면 4월 초순경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은, 그, 이런 유튜브를 많이 듣고, 어차피 또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또쓴 책이니까는 유튜브를 갖다가 많이,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책이 나오더라도 훨씬 더 쉽게 읽어지거든요. 같은 게나 쉽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강의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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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가격 문의는 좌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쓰는 컴퓨터,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나 컴퓨터 이렇게 그냥 학고착처럼 생긴 거, 있지? 깡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깡통, 그 깡통을 데스크탑, 그 깡통을 이렇게 생각해, 그걸 연상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깡통을 딱 깔고 나서 그게 1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뭐 중고 조립 컴퓨터든 간에 그걸 딱 깔아놓으면은, 그어 모니터가 이렇게 뜨고 할때 거기에 연결만 시키면 텔레비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윈도우 뭐 11, 뭐 12든 뭐 저장 안에 윈도우라는 거를 깔아놓고 내가 또 저기 한글로 많이 치는 사람은 또그뭐 한글 그것도 깔아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아, 그 최소한 윈도우가 깔려지고 나서 뭐 구글이 돌아가든 모든 검색엔진들이 돌아가고 해서 그게 돌아가게끔 해야지 그때서부터 자판을 쳤을 때 먹히고 자판을 치는 거 그거가 이제 인식하여서 치는 건데 그게 소위해서 인풋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깡통에 들어가는 그, 그 기본적인 거 윈도우 깔아놓고 뭐 한글 깔아놓고 아니면 워드를 깔아놓거나 이런 깔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매팅 하고 뭐해서 깔아놓는 거, 그거를 오퍼레이션 그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래갖고 운영체계예요. 운영체계가 돌아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야말로 깡통이죠.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고 더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그 운영체계가 시스템에서는 뭐냐면은 다섯 가지 원칙,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칙이라는 거하니까자그 OS를 깔아 놓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풋을 놓을 경우에는 뭐 뭐라고 자판을 이렇게 쳐 갖고 뭔가 생각이 있어 갖고 뭐를 알아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쳤을 때는 뭐가 네이버 창이 뜨고 그래서 거기다 지식인에다가뭘 치면은 이렇게 되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OS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 체계가 돌아가는 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건 그냥 이렇게 그냥 깡통 같은 시스템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인간들이 만나서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그 운영체계가 뭐냐면은 다섯 가지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직급도전 쪽에서는 그 운영체계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보면은,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고, 그, 1분 스피치도 아주 고그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죠. 그 아주 그, 그러니까, OS 시스템 같지는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워드나 뭐 한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필요한 그, 그걸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오묘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현직, 그렇게 해서 탁탁탁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쫙쫙쫙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알아듣고 인풋을 놓았을 때 알아듣고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운영체계 자체가 우리는 그 기, 기준이 너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 저, 절대 긍정의 OS를 돌아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아웃풋을 내보내더라도 다른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거나 안 나가거나 아무 효과 없어 그런게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을 갖다 지켜야 된다 이랬는데 그냥 옆에 라인 같은 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는 그렇대 저렇대 그러고 아 아유, 우리는 왜 안되는 거야 뭐 그러고 그런 얘기도 쓸데없이 직계 라인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비일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거의 뭐 전국 어느 센터나 자기 자기 직계 라인만 신경쓰기 도 바빠 죽었는데 무분 시간들이 있어갖고, 그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완전히 그냥 복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막 엉뚱한 각기 각색으로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완전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인풋이 안 좋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와도 안 좋을 뿐만, 안 좋기도 하지만은 애세 그냥 엉켜갖고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 애터미의 그 내부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OS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기준이 없어요. 인풋을 아무리 넣어도 아웃풋이 안 나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os 자체가 제대로 깔아 놓는거뭐 아래 한글이라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놓고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는 그냥 각기 다 하고 언제 고만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뭐그 그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도 각자 다 틀리고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해도 그냥 순 엉터리로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책에 그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들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엉터리로 2분 3분막해 그리고 뭐 그냥 내용도 없어. 그냥 막,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막.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아웃풋이 나오더라도 복제하고 관계없는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100년 해봐야 그 인풋은 무지 많이 넣는데 100을 넣는데 소추는 1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2이나 제대로 나올까 말까? 세월이 오래 간다고 그래서 그게 그래도 하나, 두 개가 누적이 돼서 뭐 30, 40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입력된 자료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거나 엉터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항상 그 모양, 그 모양이기 때문에 10년을 했는데도 판매사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뭐 오토 판매사가 아니고 수동, 오토, 수동으로 갔다가 오토로 갔다가 그런 수동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에 입각해서 이런 거다 지켜가면서 왜냐면 다들 엉망이기 때문에 나 혼자 절대 긍정 지키고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지키고 산불 원칙 지키고 더치페이 칼같이 하고 이벤앤테이크그래나 근데 몇십 명이 모여있는데 맨날 나, 들어주지도 않는데 나만 막 스피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OS 절크삼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딱그 내장이 딱 돼있다는 얘기에요 이 저희는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머릿속에 다들 그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그, 그 운영체계 하에서도 각자 얘기가 나오면은 반듯하게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은 그쪽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다섯 개의 기준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게 몇 개월 이렇게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복제, 복제라는 그거 하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조직이 됐다는 얘기고 팀이 팀웍이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지 말라고 그래도 고사를 지내도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인풋을 뭐를 넣느냐? 인풋을 넣는다 고 그랬더니 뭐 엉뚱한 거뭐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섯 개 개념이 거기에 인풋에 들어가야 돼요. 자교푸 그러니까 자영사업, 교육사업, 개념.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개념이 인풋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계속 어떤 형태를 통해서 타이핑은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인식은 자교 푸고 그 다음 자교 프로, 프로모션 그죠? 자영사업 교육사업 프로모션의 인식을 가지고 뇌에서 인식이 돼서 때려줘야지 자판을 갖다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교 푸라고 하는 그 인식 하에서 뭐를 갖다가 입력을 하냐면은 1분 스피치들을 일, 다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로 곧 이어서 100% 제품 매용서부터 브랜드 익스테인지, 그거서부터 해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넣다 보면은 나오는 아웃풋은 각자가 각자가 다른 한 사람의 해모임 상황의 경험을 얘기했어. 한 사람은 또뭐 무슨 책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리고 그액션파이브대로 얘기했는데 아웃풋이 아웃풋이 근데 요렇 각자 각기 다른 일분, 일본 스피치들을 하고 각기 다른 액션파이브 스피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은 뭐냐 희한하게 그거는 팀워크 개념이라고 하는 팀워크와 복제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이 그냥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팀워크에 짤짤하게 맞는 그러한 그렇게 고개 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것은 그 직급과 관계없이 성공이에요. 이미 복제가 성공돼가지고 연금소득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꾸준하게 발생된다는 거가 나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도 컴퓨터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띵똥! 그러고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각기 다른다. 그나마 인풋도 없어. 스피치들을 안 하니까 무슨 인풋, 인풋을 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피치들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 그래서 스피치는 스피치가 없어요 다상 안에 근데 그 스피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그 말이 안 되는 그건데 스피치가 없습니다 이쪽 직급 도전 쪽에서는 스피치가 없어요 1분 스피치 약간 흉내 내기는 하는데 2분 3분씩 막 해갖고 인식이 자격 후, 그 다음에 절대 긍정, 뭐 절크삼덕이 그것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 그런 의식이 없이 하는 그 스피치들은 입력을 시켜봐야 이 컴퓨터 OS가 도무지 알아듣는 얘기들을 해야지 그냥 엉뚱한 소리들을 그냥 각기 다르게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만약에 순 엉터리 아웃풋들이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 저기 모루 같은 세로 같은 그렇게 갖고 국장이 됐다는데 100만원도 안 나와 100만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본부장 가서 고만두는 사람은 또왜 그렇대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가 누적되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그런 결과는 지금 본부장 총장 갔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 다리 쭉 벗고 자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냐면 저쪽 저쪽에서 또 깨져가지고 또 그냥 우장창. 이게 여러분들은. 아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몇명 나가는, 나가도 우리는 쫙 무한도정 무한단계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 도미노 현상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말목 하나 이렇게 탁 치면 쪼르르르 이렇게 해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느 라인에서 어느 한 줄에서 어 그래도 대성식품 분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만듣고 그냥 본부장자들이 그냥 딱 하고 그냥 연락 두줄 알고 없어져요 그냥 그저 그쪽 다 없어집니다 동민호로 그냥 쫙쫙착착 쫙, 쫙 없어져요 저런 사람도 그러는데 에이 우리 같은 사람회 해서 되겠어 그냥 쭉쭉 없어집니다 그러면 두 줄을 갔다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했던 어차던뭐 이렇게 카드 질러서 가서 했다고 러는데한줄쭉 무너져 버리면 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비비제젤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입력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운영체계가 없어. 운영체계가 없는데 OS라고 하는 운영체계 윈도우를 깔아놔야 뭘 화면을 네이버를 열어서 뭐자다안에 뭐를 쳐서 라도볼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돌아가요. 그게 지금의 직급도전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그, 그런 겁니다. 아주 우수한 시스템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직급도전 시스템이. 왜 그런지 아세요? 시스템은 아주 간결명료해야 돼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아주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바보도 알아서 할수 있겠다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근데도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면 지금 또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돌대가리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거기는 딱 운영체계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간택과 왕따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거기에 운영체계가 우리처럼 절그 삼덕이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 자격팀자격프팀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그게 운영체계로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딱두 가지만 있어요. 20대 80이론 파레토의 법칙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는 간택과 왕따. 20%하고 80%는 왕따. 카드 한도가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줄창 이 여사가 내가 아니면 또내 파트너를 꼬셔서 라도 그냥 자안에 그렇게 대타로 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갈수 있는 그런 간택파들 간 20% 되는 간택파 하고 아니면 왕따그두 개만 인식을 하는 거야 이진법이죠 여기는 딱두 개만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외우기도 쉽고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난 나는 왜 그런 왜, 왜 저한테 카드로꼭 그렇게 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가야 돼요? 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고서 사실은요, 카드 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러 들어온 거죠. 제가 돈이 넉넉한 사람인데까 이거 미쳤다고 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너는 왕따. 근데, 오, 그것도 돼. 어, 그리고 뭐한 사람, 그 사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한 두세 달 이렇게 했는데, 한도도 없고 요 재고만 쌓이고요 그리고알람소리 하면 그냥 그 순간 바로 바로 왕따 그러니까 왕따 아니면 간택 두두 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입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저 원래 빈정거리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저 그런 거말 그렇게 비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건 뭐비꼬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간택 아니면 왕따. 그리고 시스템이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잘굴러가는 것이 잘 되는 게 고도 성장한 게 애터미다. 그 말도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자, 이이 이 직급 도전에서는 그런 양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머리 꽤나 좀 그래도 돌릴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선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절대 긍정의 원칙.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 자, 카드를 긁어서 가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강의실에서 50명, 1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카드를 긁어서라도 가야죠. 그러고 5분 오픈 선상에서 오픈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거 문장 보고 들어가서 몇 명에서 이렇게 모여서, 아,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 아, 빅비즈니스입니다. 해내는 사업입니다 자 해내는 사업이 뭐예요 카드를 그것에 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고 배수 지진을 쳐야지 앞으로 나갑니다 여태가 응? 13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아, 뭐 이래 가면서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씩 봤는지 아세요 뭐 이래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정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64년 된이 시스템 그 보험업 시절 서 부터 올라가면 100년이 된 시스템 입니다하나통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하 시행착오를 수억 번으로 해 가지고 딱딱 정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력을 시키면은 운영체계는 그 5개의 원칙을 정확히만 지켜서 입력값이 그렇게만 들어가면 아웃풋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이죠 제대로 된 시스템 근데 직급 도전 애들은 간택과 왕따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은 일단 첫째, 헷갈려서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뽀록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어, 교육이 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교육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면 시스템을 저희처럼 정통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거 하면 다 토론식으로 해서 1분 스피치도 이게 1분 스피치 액션5에서 다 스피치로 지는데 스피치로 이 절대 공정의 원칙 그 다섯 개의 원칙을 살려서 스피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은어 우리가 배운 건 카드 그어서 가라고 그랬는데 카드 카드 그어서 가라고 했는데 그데 그 어, 절대 긍정으로 얘기도 그거 할수 없는 상황 아니까 그러면 잠깐만 말이 언나가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은 오픈이거든요? 아니, 지금 민주 국가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지가 언제고, 거의 이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모든 거가 이렇게 다, 다 터져 갖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즘 다 자기 카다 보는 거요거 어느 놈이 잘하고 어느 놈이 못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이 꼴이 어떻게 되는 거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무지 똑똑해요 그 사람들은 벙어리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귀멍어리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똑똑해지면 골치 아파 그러면은 아왜왜 왜 국장님 그 카드 긁어서 가는 거 그리고 왜 우린 교육이 없어요 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토론식으로 또 하면 은더 골치 아파요 더 만약에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또 꼴값을 떨고 있네 당신들 뭐 책이나 한 권이라도 읽어 봤어 그리고 네트워크이 뭐야 시스템이 뭐예요 그럼 시스템이 뭡니까 그러고 한번 물어보면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거 외에는 또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간택과 왕따 메커니즘만 갖고 있는데 뭘딴 거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으며 다른 거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간택과 왕따 이 간단한 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딴 사람들이 왜 그거 간택이라는 거 그게 무슨 여기가 지금 2조 시대에요 무슨 무슨 간택은 무슨 간택 내가 무슨 상궁이야? 내가 무슨 상궁라인이야? 뭐예요? 뭐어 되게 웃기네? 이런 사람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절대로 시스템을 돌리지를 말아야 돼요 오로지 간택과 왕따 두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에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잘 짜놨어요 자그 예를 그냥 뭐 하나만 여태까지 얘기 안한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그게 뭐냐면은 어 처음에 와서 몇백만 원뭐 뭐, 몇십만 원이고 뭐 몇만 피비고 몇십만 피비도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하네요 그냥 어우 미가 너무 좋아서 알아보다가 들어왔어요 뭐 그래갖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연말 돼서 누구도 좀 선물할 것도 있고 그래서 또해 모임도 또 우리 어머님 뭐 시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매겨 봐야 되겠고 터마신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50만 피비 이렇게 나오고 오 괜찮아 난두달 있다가 이렇게 딱 보더니 아 판매사 우리 요번에 할때 가야 됩니다 아, 이런 사업입니다 해내는 사업 입니다 판매사는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형적인 멘트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 그거는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느 유튜브 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영사업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강요하세요. 되게 웃기신 분들이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얘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딱 해갖고 그때부터 완전 왕따. 그래 놓고 왕따를 어떻게 시키냐면 그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를 자기네 협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그. 하수인 이미 된 사람들, 이미 그 직급 도전파에 아주 하수인 그쪽에 빨간물이 그냥 완전히 들어버린 그 사람들끼리 딱 연합을 합니다. 어, 어 제아버제 완전 왕타시켜.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그동안 살같이 했던 사람들이 싹 그거 합니다.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좀길좀 들여야 좀 되겠어요. 길들이기 작전 들어간 겁니다. 왕따 그 다음에 길들이기 그래서 완전히 전화도 안 받고 뭐 도와주고 해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조직 이걸 모르는 조짜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다 그냥 끊어버려 전화도 안 받고 그 위도 안 받고 그러니까 는 모든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갖고 아, 이건 내가 하려면 은 자반에 싫든 없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뭐나혼자돼서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거 공포스러워져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딴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미 길들여져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고담서부터 그 어떻게 되냐면 그 20대 80에 의해서 간택 받는 사람들은 20% 예요 카드가 없어서 찌질해서 뭐가 없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80% 예요그 사람들 그래도 난 회장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에터민 제품이 너무 좋고 나는 언젠간 이거 연금 소득 나온 차례도 어떻게 해서 지 해볼 거야. 어 카드가 없는 거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런 그래, 설령 있어도 난 못하겠어.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열심히 쓰고 나름대로 소심하게 해서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 그 PB는 결국에 그 20% 카드 긁어서 가는 그 간택파들의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는. 그 사람들 PB가 네트워크 PB예요. 그나마. 구주구나이 그래도 조금 잘기는 잘도 근데 이 프레시 아웃 지금 뭐 이런 거 관계 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것들을 여기저기 뭐라 서 왜냐면 오래하고 많이 해, 오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그 하수인으로 오래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서도 조금 부스러기가좀 나오네 저기도있네 그러니까 그80 20대 80에서 80 있죠 간택 안 되고 왕 왕따 있잖아 왕따 시켜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부스레기 PV가 그쪽으로 다 상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타이틀이 독립선언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 이 바보야 그러고 아니면 80%에, 80%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입장인데도 연합을 못해요. 연합을 못합니다. 각자가 다 틀려요. 여기 원래 OS 체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배워놔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 이게 뭐야. 마이크로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해보자. 어? 뭐 사람이 하는 건데 누구든 다 했던 건데 뭐 이거, 이거 못할 게어딨겠어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뭐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여서 사회법칙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너무 거기에 그 무슨, 무슨 그걸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올드보에서 나오는 그 맨날 밥 주고 맨날 깜방에 그냥 뭐 이렇게 가둬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에도 내 뇌가, 내 이게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깡통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의식 속을 장악하고 있는 게절크삼덕이 원칙과 자격, 부틴복 그거대로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시고 아니야 나는 이거하고 전혀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봤을때 이거는 전혀 생각도 없었구나. 이거 용어도 몰랐고 크로스라인 금지가 뭐래?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라도 책을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그리고 유튜브 뭐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주 자세히도 풀어놓은 에터미 캐슬 들어가면 또 그건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항목식 한 거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거 의식상의 문제고 그게 돼야지 복제가 됩니다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복제가 안되면 맨날 오토판매사도 안 돼요 맨날 그 것도 그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래도 애터미를 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선언 그리고.